이거 누가 만들었어? 이 누가 만들었어? 아악! <웃음> Hello everyone, 여러분들 오랜만입니다. 아, 아배아파 아, 화연씨 갔다 올게요. 자, 일단 지금 샤워해서 기분이가 너무 해피. 기분이 와, 날씨 죽입니다. 죽여요. 와, what a, what a beautiful day today. 오늘 날씨 죽이지 않냐? 어? 기분 별로야? 야너 기분 그렇게 나쁘면 나도 오늘 기분 안 좋잖아 그래 그래 나와 바깥으로 나와 에이 즐기란 말이야 나랑 같이 춤춰 너 슬프면 나슬프 이런 씨발 괜찮아? 괜찮아? 아씨 아, 아, 아 이거 보세요. 아씨 뭐 부러졌네요. Uh, today's uh, breakfast is um, like a traditional food, traditional breakfast for Koreans. 밥 and 봤어요? 벌써 막 발, 여기 발에 막 이렇게 김치. 순 g c h e Sunbele. What's that? I don't know. It's a tea of the world. It's a pile of k i m 던졌단 말이야. a pile o k t e a o t e 그릇? 하루에 두번 TV? 일주일에 한 번씩 다부셨어요 I'm like a destroyer 나 진짜 완전 파멸 파멸 그 자체 근데 이제 누워서 누워서 이렇게 던지는 연습을 해요 왜냐면 이렇게 던지면 주어가야 되는데 누워서 던지면 다시 중력 때문에 온단 말이야 이렇게 던지고 접고 딱 던졌는데 공이 전등에 딱부딪힌 거야 딱 어떻게 돼요? 깨지겠지 전등이 전등만 깨지면 상관없어요 전등이 깨지면서 어두워진 거야 엄청 위험하잖아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깨지면서 이게 천천히 어떤, 어떤 조각으로 몇 조각이 몇 개인지 얘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나한테 오는지 딱 보여! 그 순간! 그리고 불이 꺼져 진짜 장난 아니고 내가 야야야야야 야, 야, 야, 야, 야 진짜야 딱 깼는데 내가 그 순간 읽었어 이걸 아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딱눈딱 딱 이미 슬로우 모션으로 딱 이미 어떻게 나 느껴진 거야 근데 딱 오는데 저 어떻게 했알아요 이렇게 와 맞지도 않았어 진짜 보 눈을 보고 이게 슉슉슉슉슉 해가지고 여기 막다 떨어지고 내 얼굴에 안 떨어졌잖아 딱불 불켰더니 와 진짜야 이거 보세요! 아, 이거 누가 만들었어? 이 누가 만들었어? 아! 내 스타일이야 취향적격, 취적 나나 나 김치맨 되고 싶어 뭐, 뭐, 두다 하유라이 트 네네네네네 지금 제가 요새 고민 중인 게 나이가 이렇게 먹었지만 배우려는 뭔가 배워야 돼 인간은 배우기 위해 태어났지. 사람인! 에 자, 이거 보고 배워요. 이 인생이야. 응. 꽃이 폈잖아. 이 꽃이 피기 전까지 사람들이이 꽃에 손가락질을 했을 거야. 에이그. 지조 없는 놈. 하지만 얘는 어떻게 돼? 본인만의 타이밍을 기다린 거지. 저 또한 진달래 같은 사람이 될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 손가락질 하고 뭐 영상 안 올라온다 하지만 다 때가 있는 거야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않았어저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펜트하우스 이건 못 참아 이건 못 참지 괜찮습니까? 아주 매 금요일 토요일 기다린다니까. 를 보고 싶어. 주단테 복수할 거야. 운동 갔다 와서 보자.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제 대망의 저녁시간 신레멘! 신레멘! 새로운 신! 새신! 신 새로 나왔다는 얘기야 아! 파이널리! 우리나라만의 코리안 와인이죠 바로 이겁니다 복분제! 아. 파이놀리 아, 와인같은 경우는 이렇게 마셔요 아, 이 향을 잘 내는 방법인데 기포를 만들어서 파이놀리 11인치 한 번만 더 먹을게요 야, 왜 이렇게 맛있냐? 정신 나갔어! I feel a love. I feel a love. 코뚱이링. 코뚱이. 코뚱이 그. 매부리 코처럼 생겼죠? 코뚱이. 얘만 보면 코뚱이 생긴 거. 응? 빈티를 보니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난다. 지 미국에서 제가 대학교 1학년, 1, 2학년 때 알바를 했는데, 아르바이트를. 코인 세탁이에요. 그래서 에어컨도 안 켜주지. 왜냐면 거기 죽돌이가 많거든. 큰 세탁기 한 50분 돌리고 건조기도 한 1시간 30분 돌려야 되니까 2시간 정도 그렇게 죽치고 있어야 돼. 그러면 거기 조금만 TV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백인, 흑인, 스페, 뭐, 히스패닉 에이시안, 모두 다 우리 다. 신동체를 앉아가지고. 하 <웃음> <웃음> yeah. Do you see that? <웃음> h 하 s body. <웃음> He's c r a 들었는데 시끄러운 거야. 스페인애들이 이제 세탁기 같은데 올라가가지고 막 얘기한단 말이야. h 이 y qué pasa? Hey, 막이러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시끄러워서 딱 가봤더니 어떤 흑인 남자인데 금목걸이여기까지 하고. 눈알이 하나는 위 쳐다보고 하나는 아래 쳐다보고 진짜 좀카멜라온 같았다니까? 누가 봐도 더 사기치는 그런 느낌이는데 내가 딱 갔어요 가고자, 헤이 스탑 야, 어떻게 했는지 알아? No, no, come here, come here, come here, come here, come here, come here. 이러는 거에서 What? What? What? 하고 갔어 그랬더얘 갑자기 Don't show anybody, man Don't show anybody 근데 뭘 꺼내는 거야 여기 휴지 조각 휴지 조가리 꺼내는 거에서 이그 뭐야, 시발 주라고야? Hey, no, no, 해가지고 됐어 아, 넌 좋아 맨 했더니 디 있나? 주라 막 그러고 너는 어디 있나? 주라 막 그러고 주라고, 어디 있냐? 주뭐못 알아들었어요 나주었어요 h 나 왜? 가매, 가매, 가매, 가매 이러는데 조각을 이렇게 막 피는 거야 허게막심장거막 막 벌렁거리더라고 이게 진짜 뭔지 모르니까 어서 머리지, 근데 궁금해, 호기심이야 머리지, 머리지 했더니딱그는데와아아이 진짜 반짝반짝거리는 금목걸인 거야. 아, 에? 그냥 그러니까 이거야. 이거 보세요. 에, 이거 보세요. 이런 거야. 서로 이제 둘이서 막 화장실 앞에서 What is this? 이랬더니 이제 I want to sell this. 이러는 거요 사고 싶, 팔고 싶다. 그래서 어, 난 이해가 당치안 되는 거지. 그때 당시에 그냥 어, 긴급 약간 좀 뭐지 뭐지? 약간 당황해가지고 Hey, this is real. This is real. 하면서 금목걸이 딱 들더니 라이터로 지지기 시작하는 거야. 라이터로 지지더니 지지더니 그 지진 것을 자기 키로 막 긁기 시작해요 금가루가 막 떨어지고 에헤헤헤헤아막안 hey, hey, hey, hey, hey. 어, 긁혀 와 Hey you wanna buy this 이러는 거야 아나 돈도 돈도 별로 없고 아이씨아이 겁나는 거야 그래서 일단 물어봤어요 How much 니 이제 Hey h hey, 헤헤 come here h e come, here. Hey, come, here, come here. Hey. 400달러? 그러니까, 40박스! 이러는 거야. 40불! 40불이 한국돈이한 45,000원 정도에요. 이거 팔겠대. 와! 진짜 금목걸이를 40불에! 처리하고 싶다고 나한테 판다! 와! 그래서 내가, hold on a second. 좀 생각하는 척 하다가, 그래서 내가 40불을 바로 동생 전화했어. 내가 지금 바, 당장 와있더니, 어, 왜, 왜? 야 40불 이 오빠 오라고 어, 아, 왜? 아 진짜 대박이야 진짜 모르니까 근데 온거야 40불에 두고 버렸어 왜 40불 왜? 기다려봐라 돌아가더니 저기 막또 저기서 막 흥정하고 있는 거였어 에이헤이헤이 에이! 이봐 에이, 와와와와 내가 사겠다 40불 바로 이렇게 이렇게 면겠 바로 여기, 여기 찍어줘 이렇게 에이, right here 예예 right here right here right here right here right here, right here man. 근데, 40% 딱 주고, 이제 금목걸이를 딱가던 거야. 와! 와, 두꺼운 금! 여기까지 내려는거 아, 와, 진짜 간지났거든? 집에 가서 엄마한테 자랑하니까, 엄마는 안 믿어. 엄마, 막, 어른이니까. 아, 고 네, 에런거 그런 어떻게 그런 40배 주고 샀냐고. 너 사왔다고 사기당한 거라고. 엄마. 라이터로 탁치고 내가 막 비행기 시켰어요. 보라고. 이게 가짜면, 도금에 버 벗겨나지 왜 금가루 이거 아까워 죽겠다고 이거 이게 이게 몇십만원짜리라고 엄마 히이 러는 거야 근데 엄마 눈에는 약간 좀 그게 흔들렸어 이걸 하고 다녔어요 야 내가 그때 황제했지 이게 진짜 비즈니스구나 나는 약간 사업성이 좋구나 근데 이제 한오 5시 정도 이제 빨래 다 걷고 막 이래서 너무 더워가지고 세수를 막 했다 아니 이제 내 거울이잖아 이게 내거울이에요 세수를 했는데 아, 아. 딱 본거야 그목걸이딱 봤는데 금목걸이 그 를딱 들었거든요 제가 그랬더니 이 시퍼란게 이렇게 목걸이 이렇게 목걸이 자국이 나 있는거야 딱벗어봤더니 도금이 다 벗겨져가지고 총총동색 그냥 닦기만 하면 그냥 바로 그냥 쇠도걸리 수준에 막 썩었어 이게 막 아니 여기가 시퍼 이렇게 쇠도이들었다니까 내가 그 새끼 찾으려고 어우 oh, 내가 얼마나 돌아다닌지 알아요? 주변에. <웃음> <웃음> hey, if you watching this, yeah, yeah, I'm, I'm, warning, I'm warning you right here. I'm warning you right here. If I see you one more time, if I see you one more time, hey, listen, hey, listen. If I see you one more time, one more time, I'm gonna kick your ass. So you're going to the moon. Hey. You hear me? I can't stand this. I can't stand this. 그건 못 참아! 내가 만약 다시 과오로 돌아가잖아요. 걔가 난쟁이 나중에 hey, hey, come here, come here, come here. Yeah, I'd l i k e t o show you something. 이러잖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거예 오케이 오케 okay, okay. okay. okay. Hey. hey, first of all, let me show you something. 할 거예요. 그래서 얘가 와, 와, 와, 와 이러잖아요. 와, 와, 오빠 니야 Hey, come here, come here, come here. 제 브이로그를 가족끼리 시, 이제 시청하시는 분이 이제 가족분이 계신데 이제 자기 딴님분께서딴님이 얼마나 예쁜지. 이거 좀 보세요. 뱀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큰 거사를 치루거든요. 여러분들 어, 힘을 좀 주시고 댓글 좀 힘내라고 좀 해주시고 오늘의 교훈, 마지막 교훈입니다 깝치지마 한순간에도 나의 이야기를 부끄럽지 않게 난한적 없어요 단 한순간에도 그대 가만 히 있으면 반이라도 가지요 왜 이렇게 나대요 그대가 자꾸 나대 그... 그대가 닥쳐줘요 제발요 닥쳐줘요 내 모든걸 알아서 할테니 제발 그입좀 다물고 있어줄래요 내가 이렇게 한 번만 빌게요. 그대 제발 좀 안았겠죠.